번역하기를 클릭합니다 외국어 자막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무룹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자막을 쉽게 넣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어 자막을 어떻게 넣으신가요 일본어 영어 뿐만 아니라 외국어 자막을 아주 쉽게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자막도 그루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더 쉽게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루를 실행합니다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자막을 넣을 영상을 선택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그루 워터 마크가 있는데요 워터 마크를 없애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네모 박스 희미하게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지금 보이는데 마우스를 떼면은잘 안보입니다 이쪽을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워터마크가 보입니다 X를 눌러주세요 워터마크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를 누릅니다 워터마크가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오타 부분을 수정합니다 자, 오타가 없다면은 왼 상단 메뉴바에서 자막을 클릭합니다 번역 자막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번역하기를 클릭합니다. 자막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하시고 번역할 언어를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외국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영어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번역하기를 누릅니다. 한국어 자막 밑에 보면 외국어 자막 영어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씨체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옆에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글씨 효과를 줄때 테두리를 줄 건지 배경, 기본, 그림자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배경을 선택하겠습니다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글자색을 검정색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투명도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완료 했다면은 파일을 클릭하시고 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클릭하시면은 영상으로 만들어집니다. 내보내기, 저장, 그룹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